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터 강좌 8번째 시간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쉽게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편집하신 분들은 이런 식의 편집을 하실 건데요. 미디어로 누르고 사진을 가지고 옵니다. 사진을 가지고 왔을 때 가로 사진과 세로 사진에 따라서 여백의 차이가 납니다. 양쪽 옆에 검정색으로 여백이 있는데요. 이 여백을 없애야 됩니다. 여백을 없애려면 우선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타임라인을 확대합니다. 사진을 클릭하고 우측의 상단에 페넨줌 기능을 활용해서 여백을 없애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진의 여백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의 길이를 조절해야 되는데요. 이 사진의 경우 사진 길이가 4초 정도 됩니다. 사진을 클릭하고 노란색 테두리가 생겼을 때 사진 길이를 조절합니다. 나머지 사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절합니다. 어떠세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귀찮지 않나요? 제가 지금부터 이보다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네마스터를 실행합니다. 플러스를 누릅니다. 16대 9 비율로 맞춥니다. 사진을 선택하기 전에 왼쪽에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오디오 비디오 밑에 편집을 누릅니다. 상단에 사진 클립 길이의 초기 설정에서 오른쪽은 사진의 길이가 길어지고 왼쪽은 사진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한 장당 불러온 사진의 길이를 0.1초로 맞추겠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사진 클립의패앤줌 초기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화면 채우기를 클릭하시고 우측 상단에 체크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영상 편집할 사진을 불러옵니다. 영상으로 만들 사진을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면 타임라인에 들어갑니다. 사진을 모두 선택했다면 우측의 상단에 체크를 눌러주세요. 맨 앞으로 이동해서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사진이 여백 없이 똑같은 길이로 가져와졌습니다제 영상을 보기만 하고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반복해서 여러분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